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제네시스 G70 3.3 터보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입니다 있고미션오 온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77도가 찍히네요 드레인하기에는 아직 온도가 높아 다른 작업 먼저 진행합니다 주입할 오일들을 먼저 확인해볼까요?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G70 3.3 터보 AWD의 경우 프론트는 일반적인 하이포이드 기어 오일을 사용하며 API GL5-75W-85를 사용합니다 리어 디퍼런셜은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GL5-75W-85를 사용하지만 LSD 전용 오일을 주입해야 하죠 G70 3.3 터보의 트랜스퍼 케이스 를 기격인 TF0870B 전용 오일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 배출에 앞서 주입구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주입구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도 조향 장치나 주변 부품 탈거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에 메탈성 슬러지가 제법 포집되어 있네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앞뒤 드레인 플러그 모두 슬러지가 포집되어 있으나 큰세초각과 같은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아 대기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모든 드레인 플러그와 주입구 플러그를 세척 후 동일한 품번에 신품 와셔로 교체합니다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류를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주입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리어 디퍼런셜도 프론트와 동일하게 작업하고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입니다 잭스탠드를 이용해 지지한 후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별도의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석션기를 이용해 기존 오일을 제거합니다 디퍼런셜과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율를주입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탈거한 마운트들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이제 미션을 교환입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사용률를 배출합니다 오일팬을탈거하고요 신품 오일팬과 고정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파워텍 후륜고동형 8단 미션은 필터와 오일팬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필터 교체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장착면을 클리닝한 후 필터 실링에 신율을 발라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신품 볼트를 이용해 가체결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마무리합니다 G28 미션 오일은 캐스 t 트랜스맥스 ATF r 소론 6입니다 G70 3.3 터보의 미션을 규격인 ATF, SP4, 알라를 충족하는 100% 합성류입니다 덱소론 6가 GM이나 쉐보레 차량 전용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덱소론 6 공식인증 제품의 경우 c v t 나 DCT 등의 특수한 자동 변속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형식 자동 변속기의 모든 규격을 충족한다고 보면 되는 가장 엄격한 최상의 규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진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하고요. N단 일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이 미량, 고건 방울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레벨링 플러그를 투2로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G70에서 배출된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상태를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미션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신유고요. 디퍼런스 오일입니다. 좌측이 기존 사용류, 우측이 신유입니다. 교체요 폐기되는 각종 소모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연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작업과 관련된 폴트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제네시스 G70 3.3 터보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